입... 아! 아! 아! 5, 6 7 8야 어, 나랑 놀자 밤 늦게까지 함께 손뼉 외치면서 나랑 <웃음> 얘들아 나랑 놀자! <웃음> <웃음> 얘들아 나랑 놀자 좀!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아.. 나랑 놀자.. 우리 리프로 하우스 아니니? 근데 이노 알려주면 안 돼요? G 아 어렵다 파워코드가 있네? 이건 하이코드라고 하이코드? 파워코드는 약간 이런 거 뭐가 달라요? 다 뮤트를 막아놓는거야 여기로 음. 아니 근데 아저 큰형 유준호라는 사람은 게임만 하루 왠종이 그냥 덜 쌓고 뭐하세요? 내가 섰다 지져있잖아! 내가 섰다 지져있잖아! 니네 섰다 할줄 모른다며 어 섰다! 어 섰다! 어안 섰다 나 죽었다 뭔 아, 게임이에요 이거? 이거? 뭐로 뭐 피하면서 때리는 게임이요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인스타 광고 같은 데서 나오는 아, 어, 진재미한 아, 아, 게임 아니에요? 존나 재밌는데? 해보고 말해 해보고 진짜 저 뒤지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왜요 왜요 멋뭐 하시죠? 포토샵이에 이렇게 밝게 하는 게아니고 어둡게 하는 거잖아 니나왜 이렇게 모공이 넓지? 아니 근데 밝게 하면 너무 허얘지는데? 그거 뭐 해줘 얘는 색감 자체가 별로 설명할 아, 진짜. 필요가 없단 말이야? 같이 놀자 우리 놀고 있는데? 아, 같이 놀자 거실에서 우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장면 어, 그럼 셀카 뭐야? 번데기야? 오야 음, <웃음> 너가 왜 저래? <웃음> 참나 머리에서 보 번데기인데? 응. 갬프를 하지 마시고 자다 같이 놉시다 우리 뭐 할까요? 어? 응. 밖에 거실에 나오면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아빠 나오세요 아, 아버지 아아 정말 오빠 왜왜왜 아빠, 뭐야, 아빠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지금 뭐야, 가족 회의 하는데 아 자자자자자 아 잠깐만 진짜 줘 아니 보스라고 너 보스를 왜 지금 잡고 있냐고 나 아, 정말 나와라 알았다고. 아니 뭐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좀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족들끼리 조금 얘기하는 그런 화목한 시간 조금 <웃음> 아니 <웃음> 아버지가 지금, 지금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룸지가 제 바지에다가 오줌 샀어요 지금 <웃음> 저무 물이야 오줌아야 입으로 옷이 없어 어떻게된게어 어. 그래? 룸지 좀 만져봐 <웃음> 축축할 거야 아마 그 바지 바지가 입을 옷이 없어요 지금 이옷좀 구해 봐봐요. 옷 사줘요 아빠 다 같이. 저도 옷좀 사줘야 돼. 아니 엄마 아빠가 사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이 아빠가 어. 얘들 을 위해서 네. 옷을 준비를 했어. <웃음> 아 진짜로? 어. 진짜인데? 진짜 옷이네. 근데 그 그러니까 안에 이... 있는. 이게 각자 니들 얼굴 누가 이게 누구 건지 내가 산. <웃음> 아, 아, 오, 아 이게 내 사진인데요. 이게 정훈니까아 이거 다아 진짜 혼 이렇게 사와 주셨네. 우리 <웃음> 영서가 누구야? 아, 영서는 없 우리, 우리 집에 영서 없는데. 없지. 남을 착각하고. 그 버리고. 야유진이아 막둥이를 왜서또 준비해 주는 거 장난이었네. 개 같은 집안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니까. 잘 불러가네요 이게. 네. 로드메이커에서 보내주셨고요 아 이거 맞아요? <웃음> 아 그래요? 음. 로드메이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감사합니다. 네. 아 끝까지 가아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합니다 야이 <웃음> 감사합니다. 야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야 누구야 저거? 야 저거 누구야? 야, 저 누구야? 야, 저 누구야? 야, 왜 우리 둘... 왜 우리 둘까 봐야여거 <웃음> <둘> 진짜 어이가 <둘이> 오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들 건왜 이렇게 왔 저희들 건왜 없어요? 저희 사람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희들 운임 <농님을> 자격도 없으니까 아우 <웃음> 어, 죄송합니다 박아 <방아. 웃음> 야 롱지 배웅해 불을 켜고 있어? 여기. <웃음> 사람도 없는데 나 <웃음> <웃음> 어, 너무 심심한데? 야 이번엔 뭐 놀만한 거 없냐? 놀만한 거요? <웃음> 어. 있긴 해요 뭐이 그림책 있잖아요. 이 그림책을 열어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엉덩이 밖에 엉덩이 맞게 어 엉덩이 싸대기 최대 아, 엉덩이 볼기 짝 어, 어, 근데 아, 안 웃기게 어. 때리면 그 사람이 맞는 그거 리월청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리월청 님. 가위바위보로 먼저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눈코 입이 다 나와야 돼요.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가요? 그러면 가 꼴찌였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니? 제가 먼저 할게. 오케이.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와 이기는 거죠? 어. 제가 그 눈코입이 나오게 해도 이요 그림 그리시는 분 <웃음> 눈코입을 안 그리시네. 는 <웃음> <웃음> 머리카락이랑 못하지어 뭐 아, 그러면 사람의 형태. 이거는 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나비죠.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버르붕. 뿜뿜. 버르붕. 파파. 자, 사람 한, 두 명, 두 명, 세 명, 여섯 명, 일곱 명. 일곱 명 기억해 놓으세요. 오 잠시 참니다. 다 멈춰. 아! 아무도 없어. 어? 하나. 어.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유유둘둘 둘. 이 사람이 세세세세세세 세. 세. 이 스톱. 오케이. 다요 이미 일이에요3 아, 때려 빨리. 너무 아, 죽이다 때리는 거예요? 아, 바지 이거 아 근데 바주면 안 되나 첫 판이니까. 아, 아, 아, 그럼 아, 씨, 재미없어서 저또 맞아야, 아, 아, 아, 바지... 그 맞아야 돼. 요 아, 뒤질래 그냥? 뒤질래? 아, 바지 무서워. 너 방금 너그 말투만 한대더 맞아야 돼. 아, 자 갑니다. 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아, 저 <잠깐만>. 바지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여기, 여 아, 이거 대문 끝이에요. 나 이렇게, 이렇게아말 문대지 말고 그냥 떼인수 끝인 거예요. 먹는 게좀 다음 끝. <웃음> 아, <웃음> 아 야,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니, 아, 맞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어 <람이> 아, 진짜? 어, 아니, 한, 아, 진짜 원심, 아, 원심력 최대치거든. 아, 지 방금, 아, 아, 초이내만 아, 오케이. 아, 게 다. 아 방금 아이패드 채우는데 아, 아 이러면 재어아었죠 아, 알았어 알았어 하나, 하나 둘셋아 아, 아 생각도 안 채우셨는데? 네, 저는 형이 진짜 재밌게 뗄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괜찮아 그 전까지 과정이 재밌었기 때문에 영덩이는 아, 봐줍니다 아니 네. 어, 네, 형 진짜 엉덩이 맞기 딱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와 뭐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양정은이 엉덩이를 내 손바닥 때렸어 <웃음> 그게 뭐야 <웃음> 아 그거 재밌는데? 아이 맞는 입장도 괜찮네 아. 누룽지 그렇게 아끼더니 배고자네 아니 아니 아니 중생활 그냥 지 아니 아니 엄마랑 같이 배 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입술자고? 이거 아까 누, 어, 누가 나한테 뽀뽀했어 누가 어떤 놈의 자식이야 어, 또 자기가 나서 뽀뽀했어. 나 이것 나 이것도 해주면 안돼 연주? 응. 이것도 포토샵 해줘. 이놈이 뽀뽀했어? 응. 이놈이 뽀뽀했다고? 이거 우리 막둥이 아니야 막둥이가 원래 애교가 많잖아. 뽀뽀를 해? 립스틱을 말라? <웃음> <웃음> 어떤 놈의 자식이야! <웃음> 살짝을 좀 확대를 하면 중앙 맞춰주고 사진의 완성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진 올려야지. 이제 제가 해시태그를 하나씩 달기로 했거든요. 오늘 오늘의 숨요. <웃음> 오늘의 OTD. <웃음> 오늘의 숨. 오늘의 숨 나무로 할까? 오늘의 숨 나무. 옥상 계단 옥상 가는 계단 앞 신표 오래된 시계 앞에서 한컷 히읗 <웃음> 샵 오늘의 숨 남. <훈남. 웃음> 아 오늘의 숨남 <훈남> 오졌다. <웃음> 어떻게 해? 이거 이 룰로 이 룰로 계속 가? 아, 이건에는 반대로 많이 남으 맞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수록 유리. 오케이. 응, 응. 자 보시죠. 하나 둘 셋. 우와 멈추나. 어어 하나 둘, 둘 셋. 셋. 어머 뭐, 여기 열두 열 셋. 죽었는데요? 어머 어머.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 세 명으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웃음> 아니죠 <저>, 아직. <웃음> 지금 그 정자면은 이런 아, 말이. 그래. 네 그죠 형. 아직 그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면형 열세 명. 내 앞에 열세 넘지 못해. 어, 나 오늘 준영 공격 한번 죽여보고 싶다. 바라라라라. 오. 와. 하나. 아니아니그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그 오, 뭐야 이거! 아니아니사람 이거, 이거 근데 사람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아 이거 애매하긴 하다 아정확한으 구분할 수 있어야지 아 그건 맞아. 맞아 그럼 한 명? 자가 13명 넘어가 보자 지금! 어 같은, 오? 같은, 같은 페이지 와 같은 페이지를 했이랑 나? 어, 어. 오. 그럼 너랑 나랑 다 해달래 야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매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동시에 봤을 때 그냥 같은 페이지로 자 오른쪽 할게 오케이 왼발잡으니까 형이 펼쳐 주세요 형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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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면 가는데 버스킹 하는 거 지금 미리 보기 해주면 안 돼? 어, 미리 보기 해주면 안 돼. 아햇바다 연구했거든? 네 이제 섹시한 표정이 있는데 원래 여기가 첫 번째가 있어. 예양뻑킹터 yeah, 보이가 있대. 예양뻑킹터보이할때는 yeah, 약간 좀꼬러 같은 표정으로 예양. Yeah. 이렇게 한 거야. 예양뻑킹터보이 yeah, 그리고 두번째가 있어. 내가 전소형 파트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어, 이렇게 가슴을 쓸면서 거기서는 혓바닥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촥 하고 어때 어때? 더러워 그냥 입까지 먹어 입까지 먹어 아니면 완전 아니, 그런 거 아니, 있잖아 아니, 그냥. 그냥 수박 입으로 퍼먹고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가슴을 팍팍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요즘 여자들 이렇게 가슴 이렇게 올리는 거 알지?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웃음> 언니도 나도 올릴 거 없잖아. <웃음> 근데 그냥 그게 올리는 게 힙합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일단 다 모르겠고 그 이빨 하는거 진짜 아닌 거 <웃음> 그럼 이거는? <나? 웃음> 있던 섹시도 사라지 거. <웃음> 아니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머리 돌때왜눈깔를 돌려?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막 <웃음> 아, 이러는데? <웃음> <웃음> 아나 진짜 하면 자네. 해봐 해봐. 아니, 진짜로 좀 해봐. 막 이렇게 하지 예, yeah. yeah. yeah. yeah. 아 예. 예아파아 제대로 해보라고. 아니, 아니, 아니, 소리 내걸아 진짜. 아니 이것서너 생각해서 내걸벗기킹하냐 실제로 그렇게 웃으면서 안할 거잖아. 그니까. 아 근데 존나 웃긴데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없는 사람으로 해. 아니, 아니 불 잠깐. 아니 있는데 어떡해. 예아 yeah, 나나나나나나야 <웃음> 우참하지마! 아니 이게 무 무슨... 우참하지마! 우체... 우참이 다행인 거야 거기서 사람들 빵 터져 눈이 휘번떡인데아 봐봐 내가 해줄게 내가 특가도 해줄게 약간 입 살짝 벌려 입걸 내자 <웃음> 이게, 이거다 아, 이거다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내가 이거를 그다 받았으니까 <목소리> <다> <목소리> 남자들한테 아, 어, 진짜 섹시한지 아, 안섹봐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도 내 섹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아. 아네 나네 네네아네 여기 지금 저기, 안 돼, 안 돼. 저기 바지 벗고 있거든 얘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오, 안 돼, 안 돼. 오면 안 돼요 오면 진짜, 안 돼요. 진짜만 아니 와서 한테때리는지 어, 아, 누가, 누가 먼저 때릴 건지만 너야 너 아까부터 그렇게 시 끌면 안 된다. 아씨. 자 갑니다. 자, 자자 용능이 갑니다. 자, 따뜻합니다. 아... 자, 자 딱뜻 아, 뭐아아 시간 잡뭐야아 아, 살짝. 힘이 아, 그냥 그러니까 이걸 아, 형이 때렸으면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아유. 자, 자 이제 어, 저가 신 느낌이 느낌 있는데 아까 같은 느낌이야. 아이, 왼손이었어, 아, 왼손이었었어요. 아 아프기만 하잖아. 아. 하나, 둘. 제가 치유의 노래를 해드릴게요.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기타 치는 줄 모르잖아요. 하나 <웃음> 하나. 오, 치유의 노래. <웃음> 아, 어, 근데 저 제대로 하던데 괜찮아요?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재밌었어. 근데. 오케이, 얘들아 다 됐니? <웃음> 어. 내가 너네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 네가 네가 누나, 언니를... 이 게임 참여할래? <웃음> 아니 아니. 다들. 아. 언니 괜찮니? 어. 내가 내일모레 버스킹을 하거든? 근데 거기서 섹시한 곡을 하는데 내가 섹시한지 안한지 평가 좀 줘. 연습했대 어, 내가 선생님이었어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잘... 그거 아직 안 좋더라 춤을 일단, 아니, 진짜 진지하게 봐줘 앉아서 진지하게 봐줌마 근데 난 이게 진짜 진지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일단 턴보이라는 아. 곡이고 아 아이들 오아가덕분 불렀어 나 아까 보이가 줬는데? 형아 내가 환주쳐줄게 그럼 너가 노래해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턴보이? 후형의텀보이 아니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후렴 예암 yeah, fucking t o m 할때 어. 살짝 찡긋하면서 혀를 okay. 이렇게 내고 예 okay, okay. uh. yeah, fucking t o m b 아 타인 아, 타인 아. 여기 어? 웃을 거야 이빨 보이면서 근데 그게 섹시한데 나는 왜 양치 안 했어? <웃음> 아니 안섹시하대 자꾸 <웃음>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one two three f <웃음> o <One, two. 웃음> 어, 뭐야? 저 방금 뭐 자, 다음, 이미지? 정답! <웃음> 저뭐한 번. 아니, 뭐니올가 올라가 긴했는데갈비뼈인가요갈비뼈가 올라가 는데가내가올라이는데 올라가 있데보보고올라해있가올라는데올린다 있는 인가요아이코스피는데가지정위보가올라거 있는 지금? 저거? <웃음> 아보래래 <웃음> 아니 요즘 아, 그 아니 요즘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건 내가 예전에 를한 건데 요즘 막 여자 댄서분들이 막 자기 이렇게 막 가슴 이렇게 팍 자랑하고 그런 게좀 부러워가지고 나도 아, 부러워서 <웃음> 아뭐 현아님이나 아니, 뭐 현아 멋있어가지고 아... 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섹시하다라는 걸뭐 판단을 하, 해달라는 거야? 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로 갈까요? 네 저는 그 섹시함 그오점만 점에 네. 아제 시력 0.7점로 드겠습니다 <웃음> 시력이 네제 시력 드리겠습니다 어? 제 시력이 좀더 깔아주시면 어, 좋겠어가지고 시... 원래 시력 그 정도 아니지 않나요 방금 내, 내 시력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웃음> 방금 눈더 나빠진 것 같은데 저 사실 1 2예요 아니 저더가더 나빠진 거 <웃음> <웃음> <나, 더> <웃음> 어, <웃음> 네, 네. 너보다 몽골이 아니었어? 예 <웃음> 몽골인이었는데 네, 제 <웃음> 네, 0.7로 <웃음> 떨어졌어요 저는 근데 굳이 정하자면 2번보다 1번이 좋았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백태가 없네 유진이가 누나 혀 클린었어? 응. 아니면 그 아니면 그, 컸어, 그 아니면 그면 담배 피우고 나서 이게 여기로 지지나? 에이 렇게 한바닥으로 지지나? <웃음> 에이 이렇게. 담배 안 펴요 아니 언제까지 그거 하실 거예 언제까지 <웃음> 어, <어쨌든. 웃음> 왜냐면 얘아 f 킹할 때부터 사람들이 어 담배 좀 쳐는데? 아지요 가면에서 안핀안 안 나는 거 써요 어, 방금 뭐야? 방금 <웃음> 순간적로 춤이 아르가니까 <웃음> 나 그게 더 섹시한데? 어어어 <웃음> 어, 어, 어, 너 이런 거 좋아 <웃음> 이게 내 개인 파트여가지고 조금 사람들의 시선을 <웃음> 끌수 있어서 혓바다가 뭔가 왼쪽에서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걸 해고 해봐 어, 스케일링 어. 받고 나서 광고 찍듯이? 어, 아 어, 어. 이거 이거 교정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응. 아 근데 그 눈빛을 너가 너가 강점이 한 그런 아 이런 말이 되나? 다크서클이잖아 네. 그 다크서클 그 테페미를 더 보여줄 수 있어 했으면 좋겠어. 뭔가 더더깔봤으면 좋겠어. 어? 아니면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약간 짱구, <짱구를> 이렇게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짱구짱구로 이렇게 나가? 오케이. 여러분의 피드백 받아서 내일모레 버스킹 잘하고 아, 오겠어. 우리 도움이 되긴 했어? 어. 네. 그냥 나와서 뭐, 뭐 뭐라도 먹을까또 뭐 먹어? 또 먹어야 돼지야? <웃음> <웃음> <정신 차려 웃음> <토너걸이> 돼지야. <웃음> 돼지야? 정신 차려. 돼지야. 돼지야 정신 차려. 빨리 그러 어, 뭐 먹자. 뭐 먹을까? 먹자. 아, 노니까 좀심심하게다한 그러니까 닭새 아, 하나 먹을까? 응, 불편해. 오케이. 진짜로? 응. 게임 걸고 하자. 어, 어 생각 게임 생각해. 게임 괜찮다. 아... 게임 내가 아까 좀 생각, 생각하는 거좀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팀전으로 할수 있는 있대. 그뭐 휴지 떨어져서 왜 이렇게 뭐안 떨어지게 한다고 하네요 너무 옛날 거에요? 어, 어,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뭐 숨바꼭질 우리 저번에 그 아아아아아아 어차피 못 숨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그러면 눈 가리고 좀비게임 한 번? 좀비게임 어, 좋죠? 좋아요. 오 재밌겠다! 개재밋겠다! 좀비게임이 좋죠? 그냥 좀비게임인데 술 걸고 가는 거야? 좀비게임 <웃음> 딱 하면 그냥 바로 병원을 까는 원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리면 원샷이 그럼 오케이. 진짜 좀비 되는 거거든? <웃음> 진짜 좀비게임 진짜로 좀비가 돼가는 <웃음> 게임을 한 번씩 하는 거야? 지면 좀비야 돼? <웃음> 아아 아, 진짜로 이미 우리 시작부터 앞에 있으시오이잘 다리, 다리 하면 누구야? 아, 구 아, 아, 아, 아버지. 어. 아버지 카메라 이거 대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어, 이렇게 찍지 말라고. 아버지가 평소에 안 하십니다. 자, 여기는 우리 막내 영둥이. 몰바, 몰바이. <웃음> 야, 요즘 사춘기입니다. 몰바이. 사춘기여가지고 눈 마주친 사람한테 지금 때리려고 연습한다고 저렇게 지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무서워라. 어우, 위협적이야. 자, 저기는 저희, 어, 셋째, 룽지 네, 룸지야, 인사해봐.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어머니. 예쁘죠? 전연주여사님 엄마가? 셋째, 둘째보다 어려요. <웃음> 누가 저좀 한번 찍어주시면? 네,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네, 셀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양정훈이고요, 이 집의 첫째 아들입니다. 어, 아, 우리 집에 보물이. 아, 아버지께서 또 보물이라고도 해주셔가지고, 에, 저희도 또리플라우스 이렇게 시작됐는데, 아. 어, 행복하게 한번 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잘 해보겠습니다. 둘째 누나는 뭐 담배 피고 오는 대로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남기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만. Fiel! No. No.